ISTJ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어떤 생각을 할까요? ISTJ는 본인과 관련된 굵직한 일들부터 챙깁니다. 승진, 인센티브 등 경제적 이득을 떠올리거나 애인과 행복하게 보는 시간, 여행을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관광지 등을 떠올립니다. 그렇다고 긍정적인 일만 생각하진 않습니다. 어떤 게 미흡했고, 이때 있어야 하는 건데 못했던 것들도 떠올립니다. 여기서 사회화된 ISTJ는 미처 못 끊는 일들은 따로 메모해두고 다가오는 2023년엔 꼭할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? 다가오는 한 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.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e l s e h a n h u h e y a s a a m s he a d o u c k a j y o u n g Sanul o n g h o n i Shin Go Hashi, b one h a STJ world m e m b e r s e h e Young San, b o n Fen Young San. b l o g ASM d Total n e g benefit you new l e suit s u n a d e r u c h u